반갑습니다. 잠재의식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려놓음과 그리고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10초 만에 아니 10초 이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 순간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는 순간 정말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항상 행복은 나한테 달려있다. 나의 내면에 있다. 지금 여기에 있다.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뭐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나에게 달려있다는 말이,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, 행복은 나의 내면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로 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눈 밑에 긴 주름이 하나 생기고 흰머리도 생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. 옛날 같았으면 흰머리를 그냥 잘라버리거나 뽑았을 텐데 저는 이 방법, 이 결심을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변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습니다. 즐겼습니다. 어,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. 아기들을 보면요. 아기들이 누워있을 때 뭔가 재밌다는 듯이 허공을 향해 열심히 팔을 젓기도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관찰하기도 합니다. 만져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굉장히 재밌게 즐깁니다. 심지어 공기까지도 즐기는 듯이 보입니다. 이 사례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결심은 무엇일까요? 그냥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 이 결심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.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.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스승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오늘은 에스더익스 선생님 끌어당김의 법칙 세미나로 유명하시죠?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지구별에 온 것은 굉장히 지구별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이 다양한 것들이 대조를 이루는 지구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확장한다. 새로운 경험의 확장으로 인한 즐거움,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, 이 기쁨을 제캠필드 선생님도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삶의 목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더 안달나게 만들고 내가 무언가에 당하는, 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경험을 새롭게 느끼고 그냥 즐기겠다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이것들을 그냥 즐기고 감상하고 느끼겠다는 거죠. 흰머리가 늘어나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. 이 경험을 즐기겠다는 겁니다. 이 경험하는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왔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즐기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즐기기로 결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항상 물어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지 않는 것이다. 사실 이 말은 제가 처음 했던 말은 아닙니다. 이와 비슷한 얘기를 이미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.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. 왜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고 있을까요? 내려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무엇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느냐. 제가 이것을 해야지만, 저것을 가져야지만, 이렇게 되어야지만, 저렇게 만들어야지만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다. 내가 즐거울 수 있다. 나의 경험이 확장된다.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.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결심하는 이 순간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. 이것이 가능한 시간은 딱 10초입니다. 10초면 모든 걸 내려놓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용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목소리>